안 되는 거랑 잘 모르겠다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저는 웬만해서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, 어?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 오늘의 지장템을 소개하기 전에 오. 지장 1립 혹시 파우치 좀볼수 있을까요? 오. 검사를 할게 조금 있어가지고 <웃음> 검사라니요 뭐. 볼수 있을까요? 아네 이거 아, 네. 대신 제거도 같이 꺼내겠습니다 <웃음> 자. 아니, 아니 이거 실패해서 <웃음>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진 아 그쵸 그쵸 그쵸 제가 왜 파우치를 보자고 했냐면은 화장품 이 용기가 재활용되는 비율이 되게 낮대요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걸 봤는데 6,000개를 두고 봤는데 그중에 20% 미만 와. 밖에 안 되는 오.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아깝네요 네. 화장품 맨날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한 10개 정도 있다 치면 이 중에 겨우 2개 정도밖에 이거를 여기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고 분리를 할수 있을까요? 아우 일단 써 있으니까 분류되지 네. 않을까요? 한번 해봅시다 그럼. 좋습니다. 네. 일단은 어 이거는 유리라서 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좀 너무 화려한데요? 재활용 되 일단은 모르겠다 해 놓을게요 <웃음> 아오 네. 네 저는 요 반짝이 산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용량도 안 나고 아. 재활용 표시도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? 네안될것 같습니다 네. 반짝이 이거 씻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. 이것도 뭐 재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유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거는 사실 안에 이렇게 화장품 내용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쵸. 이거를 솔직히 누가 씻어서 버리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. 아니면 안 된다.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에 넣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어 미스트인데 페트 오 여기는 페트라고 적혀있네요 네. 될것 같은데 뭐가 좀 애매하죠? 근데 이게 네. 전부 다패트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패트인가요 그걸 여기 저한테 패트인가요? 여쭤보시면 <웃음> 안되 <되죠? 웃음> <웃음> 네. 옆에 보시면 여기 안에 펌프도 들어있거든요. 네. 근데 펌프 안에는 보통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. 스프링이 보여요. 그래서 <웃음> 이거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. 아, 잘 모르겠다. 애매하다. 너무 복잡하네요이기에 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작으니까 아마 분리 수거장에 가면은 그냥 아마 버려질 거예요. 기에는안 된다에다가. 그리고 이것도 플라스틱. 두들려. 진검다리, <웃음> <웃음> 징검다리 분리수거. <웃음>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버리자. <웃음> 플라스틱 같은데 네. 안 적혀 있네요. 그쵸. 그리고 얘도 세척해서 머리가 조금... 아 너무 빨라. 네. 여기 다쓴 부분도 엄청 빨개요. 네. 아하. 또 지금 그러면은 안 된다. 안 된다. 아예, 안 이거는? LDP. 이거는 점밀도 폴리에. 오오! 뭐였는데? <웃음> 재활용 박사! <웃음> <웃음> 저밀도 폴리에틸 오 재활용 박사 요 이거 재활용 되는 거래요 오오! 네. 되는 게 하나 있었네요 그러면 재활용 된다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, 마지막으로 요고! 이것도 보시면은 뒤에 재활용 표시가 돼 있거든요. 재활용? 아, 다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럼 확실하게 된다로아 그렇죠. 그렇죠. 얘도 PP라서 재활용 가능합니다. 안 되는 거랑 잘 모르겠다가 되게 많네요. 그렇죠. 저는 아, 그래도 이게 어쨌든 재질이 거의 플라스틱으로 확실하니까 웬만해서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네요. 어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밖에 안 어, 돼요. 그러네요. <웃음> 소름! 소름 <웃음> 재활용 예언사 <웃음> 재활용 박사 재활용 예언사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대충 오늘의 지장태을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? 아... 뭘까요? 오늘의 지장태 혹시 재활용이 잘 되는 화장품인가요? 어? 천재신데요? <웃음> 이 안에 미리 숨어 있습니다 오우.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아, 그건...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<웃음> 스킨 같은 게 네. 여기 재활용 방법이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었거든요. 딱 봐도 뭐좀 뭔가 재활용이 될것 같이 생기지 않아나요?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그이 그 생김새만으로도 나 재활용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다른 화장품들 보시면은 그냥 뭐 pp라고 적혀 있거나 아더이라고 적혀 있거나 재질 정도만 적혀 있는 게 다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캡이랑 안에 이제 패킹이 돼 있겠죠? 네, 캡은 패킹. 플라스틱으로 응. 배출하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지금 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 라벨은 비닐로 배출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용기 같은 경우는 투명팩트 음.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유리 라는 게 적혀 있고 위에 뚜껑 플라스틱 재활용 PP 이 유리도 아 이건 와, 재활용 유리로 만들어진다고 아 어, 맞아요 네. 이게 폐 플라스틱 폐 유리잖아요 네. 이게 고객들이 이렇게 화장품 공병이나 뭐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 음. 용기들을 가져와서 회사에 갖다 주면은 이런 화장품 용기로 만드는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원을 계속 재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겠네요 아그쵸그쵸 아. 그쵸.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자원이라도 허둘어쓰지 네. 않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 있게 음. 하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고객들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, 저렇게 해라 좀 이래라 저래라 <웃음>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활용 잔소리를 하는군요 네. 저희 저번에 그 생수병 무라벨 생수 네. 얘기했었잖아요 네. 제품들에 라벨이 붙어있는 거를 좀 이제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라벨이 붙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분리 라벨이거든요 오, 그러면은 물에 되게 쉽게 그쵸? 끈적임이 사라지는 그런 라벨인가요? 떼 보실래요? 아저 이런 거잘 떼요 아! 저 파괴황 <웃음> 진짜 파괴황이 ]거든요. 오. 오, 깔끔하다. 우와, 물을 부지하지 않아도, 어, 안 끈적이는데요? 안 한번 만져보실래요? 오, 대박. 안 끈적여서 벌써부터 깨끗한데. <웃음> 위에 끈적임이 묻어나오지 않아서, 네 물까지 묻히면은 더 오, 네. 깨끗해질 것 같아요. 저희가 쓰던 이런 화장품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소비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업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펌프는 사실 안을 새책... 어. 아... 새척 <웃음> <세책. 웃음> 책! 책! <웃음> 책! <웃음> 예를 들면, 이 안에 들어있는 펌프 같은 경우도 씻어서 리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펌프보다는 좀 뚜껑 같은 거나 스포이드 같은 걸로 바꾸거나 음... 이런 공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것들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편으로 바뀌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 회사에서 공병을 갖다 주면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그런 네. 제도도 있잖아요. 어,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보다는 포인트를 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. 그거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살때 뭐 보증금을 500원이나 1000원 정도 깔아놓고 얘를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하는 방식이 또 있을 거고 아 현금이 확실히 쓰기 편하죠 그쵸? 그럼 오늘의 지장템인 재활용에 진심의 화장품 이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가 네.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 어우, 찍으셨네요. 네. 저는 일단 이 아로마티카가 자원순화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. 재질이 이렇게 또 재활용을 또한 거다 보니까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해볼 의사가 있다고 찍었습니다. 오. 네, 그러면 오늘 재활용에 진심인 <웃음> 화장품은 <웃음> 총두 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. 멘트 스틸해도 되나요? 재활용의 <웃음> 진심인 이 화장품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?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나 또 다른 지장템으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, 안녕! 풍포가 몸에 없는 병이 걸렸어요! <웃음> 어떡해! <웃음> <웃음> 빈 공병. 같은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오!